Thank okay. you. 토픽2에 토픽2. 주제 이름은? 토픽2의 토 장르입니다. 장르. 장르, 아, 장르, 네. 장르. 네. <웃음> 장르. <웃음> 여러분, 장르를 보시면, 네. 뭐, 이제, 쿡방, 뭐, 음, 그러니까 먹방이라고 하죠. 먹방. 그 다음에 뭐, 예능을 장르로 할 수도 있고, 아, 음. 다큐. 음. 어, 뭐, 어. 다큐를 할 수도 있고. 그 갑자기 진지하게. 어. 와, 재밌겠다. 그 다음에 뭐, 진짜 아까 남양특집처럼 뭐, 이런 무서운 거를 그 음. 장르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 장르에 대해서. <웃음> 뭐 회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 저는 네. 첫 번째로 서바이벌이라는 장르를 쓰고 있습 재밌겠다. 서바이벌 저희가 물총이라든지 네. 사소한 어떤 아, 아이템을 있어, 가지고 있어, 있어 실제 게임의 캐릭터들을 모방해서 본인만의 스킬을 만드는 거예요. 헉? 그러니까 오 재밌겠다. 대박이다한 명씩 어, 초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과하지 않은 분장도 섞어서 어. 본인만의 캐릭터가 있고 각자의 궁이 있고 각자의 뭐 스킬이 어. 있다고 이제. 한국기가 어. 어. 촬영팀에 CG가 좀 들어가. 그렇죠. 네. 너무 재밌겠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바이벌을 해서 승자에게는 상금이. 끝까지 살아남아라. 어.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서바이벌을 약간 게임을 좀 응용해서 하는 게좋지않아요 약간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막상 하려면 네. 또할수 있을 거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사실 이거에 비슷한 아이디어를 아까 냈었던 게 네. 약간 우리끼리의 카트 카트 게임? 어. 은 자동차, 자동차 경주 게임을 하면 어떨까? 네. 그 동현이 이번에 놀러갔다 온 네. 곳에도 아, 그 맞아, 그런 맞아, 것들이 맞아. 있었고 네. 해서 우리끼리 경주하는 그 로드에 음. 아이템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쓸수 있는 거야. 물복물풍이 있어. 오 재밌다. 오 재밌다. 바나나 바나나 맞힐 수 있는 거야. 음. 물복, <웃음> <오, 재밌다. 웃음> 아, 어, 거야. 달려가 지고막 이렇게 재밌는데? 그러 예를 들어서 바나나 실제 바나나가 아니라. 너 그림을, 그, 그림을 그, 깔아놓고 그걸 받으면, 내가 밟았다, 그럼 거기에 오분 고정 다섯 바퀴 돌아야 돼 재밌는데? 어, 뭐, 뭐, 뭐, 뭐, 뭐 이런 것들 음. 정해서 이렇게 하면 또, 또 재밌지 않을까 아이템은, 어, 아이템은, 어, 아이템은 내발, 자전, 자전거도 자전거도 내발 자전거도 괜찮을 것 같네 내발 자전거도 괜찮을 것 같네 이런 그, 경주 그, 게임을 어. 하면 혹시 그거 아는 사람 나 이제 옛날에 태권도도서었는데그 이제 다그 쓰고 총인데 그게 서바이벌 그게 벤인트 총, 아까 서바이벌 <웃음> 그렇죠 보셨다 <웃음> 권석이. 어. 아. <웃음> 그리고 또 그런 거. 그 이제 장동민 선배님 나오는 그 막. 더 지니어스? 뭐, 뭐 거기에서도 응. 뭔가 우리가 그냥. 장장난식으로 하는 게임 막 여기 이제 숫자 가려 놓고 뭐 누가 더 숫자가 높을까? 어뭐 어, 이게 심리 게임 하는 것처럼 그런 것좀 약간 우리들만의 어 그걸로 좀 게임을 살짝 또 만들어서 음 멤버들 간의 심리전 게임을 좀 만들면 어 좋다. 심리전. 재밌지. 어 대, 재밌지 않을까? 진짜 심리전 정말 재밌을 것같요 머리 그러니까, 쓰는 게임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좀 뭐 쓰고 싶거든요. 항상 뭐라 해야 되지, 게임을 해도 우리끼리 이렇게 대결 구도였는데 뭔가 진짜 개개인으로서 대결을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좋아요, 음, 좋아요 하나 갑자기 또생각인게 팬분들도, 많은 팬분들도 이제 우리 조합도 너무, 우리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뭔가 아이돌 분들의 그런 조합도 되게 재밌어 하잖아 응. 그러니까 스친소로 합해가지고 오. 진짜 남자 아이돌 분들 오여 근데 뭐나 아는 사이일 수 있어 이분이랑 이분은 어색할 수 있어 근데 오늘 그 하루는 그냥 같이 지내면서 어, 재밌게 노는 거야 뭐. 나 그거 어때? 뭐안 뭐, 오신다, 그그 세븐틴의 연극 연극? 연극인데 아. 제대로 된연극이우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소리를 않고. 다 짜고 그래서 대학로에서 대결을 하는 거야 개인 부담되는 건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 알겠어 네. 맛대맛 가자, 맛대맛맛대맛 뭐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의 부모님들이 자유를 아, 정말 잘 하시잖아요 같은, 같은 요리들 예를 들면 디노 이제 할머니의 간장게장 vs 저희가 우리 양념계장 양념계장. 약간 이걸로 해서 시식단에 우리 멤버들이랑 스태프들빚지 어, 않기로 하고. 어. 그게 절대 <웃음> <좋아요. 웃음> 그거 좀 어려운데. 어머이들이 빚지수도 있으니까. <웃음> 근데 일단 그 출마하면 자체가 두 개가 너무 다 맛있기 때문에. 야, 너무 맛있지. 아니면 맞아. 우리는 블라인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이거 이름 다 가리고. 부모님들한테 떡볶이를 만들어 달라. 그럼 부모님들 다 만들어 자기 부모님을 맞히는 음. 거야 괜찮은데? 아, 자기의... 아, 이걸 먹으면... 이게 저희 어머니입니다! 이 떡볶이가 우리 어머니 겁니다! 그래서 딱 열고 등장했는데 준영 어머니입니다 <웃음> 우리 엄마! <어머맞아. 웃음> <웃음> <웃음> 그래서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우리에서 웃음> 그냥 <웃음> 뻔한 음식만 드는 국방은 어, 어? 좀 그러니까 어, 우리 엄마 음식이 <목소리> 확실합니다. 우리 엄마 음식이 확실합니다. 그, <목소리> <목소리> <size> 그 <목소리> 따뜻한 <어머> 엄마의 그 모성애와 <목소리> 아름다운 음식과 <목소리> 이거를 <목소리> 감동과 재미를 잘 이렇게 해 가지고 앞에 있던 시즌에 섞어 가지고 설날 때 떡국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좋은데? 뭐 그런 식으로 간다던가 지금 주제가 장르 아닙니까, 장르 이제? 말이야, 이 장르를 스포츠로 가져가는 스포츠. 겁니다 스포츠, 아, 스포츠 너무 좋죠 아, 너무 좋죠 세븐틴 대 초등학교 유소년 축구부 와, 와, 진짜 재밌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뭐너네 응원 구호를 세븐틴 노래로 해주라 우리가 이기, 너네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에게 뭐 이런 걸 선물해줄게 초등학교 정도면, 아, 내가 초등학교 잘하나? 야. 중학생 아니, 난리나 메시야 뭐 천하무적 야구장, 뭐 슛돌이 음, 그렇죠 음. 이런 음. 느낌 천하무적 세단 그렇게 저희가 이제 어딘가 아, 이제 대결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스포츠도 배워보고 어, 어, 어. 난그 스포츠 얘기에 나와서 e스포츠도 다 같이 어, 오 e 그러니까 세븐틴의 오버워치, 세븐틴의 스타크래프트라든가 어, 뭐 해본 적이 어, 없네요. 그러니까 해본 적이 그치. 없으니까 재밌는 거야. 갑자기 어. 막히드라로 공격해야 돼서 <웃음> 막 일꾼들이 아. 가가지고 어, 막 일꾼들이 가서 막아 SCV. 아, 어 근데 장군 어, 이게 많이가서 서기가 어, 어, 점점 갈수록 이제 성의가 없어져. 아니 게임. 근데 왜 저렇게 아, 사선으로 보시고 드시는 아, 거예요? 사선. 고기들로 이기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죠. 자세가 자세가 이렇게 쓰면 내가 부표해서 이렇게 쓰면 그러면 그거 들고 쓰면 들고 쓰면 되지 않아? 어,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아, 네. 다음 또, 토픽도 있나요? 또 있는데 아직 부족해요. 더 해야 돼요? 아, 장르의 그 아이디어가 아직 부족해요. 저요! 그거 아세요? 뭔데요? 그거 예전에 t v 는 사랑을 시군가 자기가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연락이 안 되고 PD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예, 같이 알아와서 <웃음> 누구야? 너무 많지. 누구야? 그래가지고 <웃음> 나오던거나 아니면 그 옛날에 알지? 그 해피투게더 프렌즈. 반갑다 친거야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떻게 보면 뭐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뭐 토크쇼도 있고 퀴즈쇼도 있고 꽁트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장르를 말하자면. 룰렛 여행 어. 그때 얘기했던 거알겠 <웃음> 채택 안 돼서 한번더 채택 안썼으니까한번더 어. 전체 다 같이 가지 못하니까 아니 그 가는 것도 룰렛을 돌려서 가면 되죠 맞아요 어. 그래서 <웃음> 만약에 남는 멤버들을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러 가는 거고 음. 나머지 네 명은 또 거기에서 룰렛을 던져서 음. 어뭐 그래도 재밌을 것 같고 아니면 네. 남는 멤버들을 이 영상이 편집된 그걸 모니터를 하는 거야 약간 음. 예를 들면 배틀트립처럼 어, 진짜 막다 앉아가지고 이거 막 얘네 진짜 음. 이랬구나 이러면서 아, 아니면 우리 예술 쪽으로 좀 가서 아하. 버스킹도 재밌을 것 같고 나도 그 생각을 하는 네 비기너게임 같은 진짜 괜찮 영화 말고 뒷가리에서 버스 킹이 나가서 거. 우리 노래 다 같이 부르고 자 그럼 저는 아이디어 하나 더 내서 네? 교통으로 갈게요 교통, 어, 교통 장교 버스킹으로 해가지고 버스 버스킹. 버스로만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거야 아. 근데 우리가 다버스 아, 그러니까, 킹인 거네 어,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뭐 택시 타거나 매니저원들이 이제 픽업해 주기 때문에 네. 사실 버스로 이용해서 어디로 오. 가기가 참 검색해봐야 되고 잘모를수 아, 있어요. 아, 왜 아, 내가 가본 데만 버스로 알수 있지? 아, 그래서 오, 재밌다, 그것도. 자기가 알아 아, 찾아보고 버스로 갈수 있는지 그 잘못 가면은 끝인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면 아, 목적지를 정해놓고 특정 시간을 정해주고 버스로만 많라버스로만 누가 제일 먼저 아, 아, 오는지 도키다 좋다 순서 다다다른 곳에서 시작해서 킬로미터는 비슷한 킬로미터 가지고 이제 그 버스도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 버스 번호들이 다 있고 환승하는 그 번호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그 교통카드는 에딱 한정된 그 똑같은 양으로만 이제 뭐만 원이든 뭐 이만 원이든 뭐 이런 아니면은 정말 그 교통이란 장르를 좀더 크게 봐서 어, 크게 버스 봐서 버스 버스 시작하는 위치는 조금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지만 먼 사람은 버스. 더먼 사람은 택시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걷는 것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음. 어떻게든 대중교통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무언가를 타고 그 장소까지 오는데 누가 가장 빨리 오는지 최근에 그거 있어 똑같지만 조금 네. 택시를 타면 여기까지 가서 걸어가야 <웃음> 돼 <웃음> 최근에 뭐가 <웃음> 있죠? d 미씨 최근에, 아, 최근에 어, 뭐가 있죠? 최근에 이제 그거도 <웃음> 그 이용할 수 따른이. 있잖아 아 어. 그 킥보드 어, 그런 것도 킥보드. 있다고 킥보드. 그치아 그치. 그렇지 이 환경 더 좋게 만들어지는 그런 친환경? 그래서 네. 나는 한 번쯤은 우리가 뭔가 이제 우리끼리 만나야 되는 건데 휴대폰 다 없이 텔레파시로만 만나는 거. 한 곳에서 기다리고. 어, 옛날 형이 룰렛 여행 했듯이 나도 그렇게 했을, 그걸 한번 꼭한번 해보고 싶어. 멤버들한테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서로에게 의미 있는 장소에 그치? 대한 걸 생각을 어, 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해봤자 강남 안쪽에. 서 강남이 될 수도 있고. 어, 뭐, 아, 나, 그쵸, 뭐 그쵸, 우리한테 뭐 대표님이랑 같이 등산 했던 그곳이 될수도 있어. 남산이 될, 어, 있거든요. 있거든요. 될 그쵸, 수도 있고. 용산 어, 아트홀이 될, 될 수도 있고. 여서도. 아니 그왜 단지 마질 수도 있고 하지만 착한 그런 스팟에 가서. 근데 그한 장소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한 30분밖에 없는 거야. 내가 떠나 수도 그럴 수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막 슬퍼. 근데 그런 핸드폰을못 쓰니까 진짜 만나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든 만나게 되면 너무 감동적일 것 같지 않아? 와, 맞아. 응. 괜찮은 거 같아. 이거 정답. 텔레파시 적어놨습니다. 어. 텔레파시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거 같아. 요즘은 진짜 스타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스타일, 스타일, 스타일. 그래서 멤버들끼리 설명. 서로 옆에 한 명을 정해서 그 멤버의 옷을 스타... 입혀주는 거야. 본인만의 아, 스타일로 다른 누군가를 입힌 다음에 그걸 우리가 사진 을 찍고 화보집을 내는 거지. 오. 오, 근데 이상하게 입히든 어떻게 입히든, 입히든 입는 사람이 멋있게 찍어야 되고 진짜 진지하게 화진도 어. 후레쉬 조명에 다 똑같이 해서 진짜 그럼 진짜 메이크업이랑 머리까지 가 아, 아, 헤어랑 메이크업 온다고? 어, 헤어랑 아, 메이크업, 아, 메이크업 우리가, 하고 민가. 촬영도 민규 형이 하 멤버들이 하고 해서, 분위기, 해서. 조명도 다 세팅해서 진짜 재밌겠다 야, 그래서 화면에 찍고 한 사람당 그 주어진 돈을 그 헤어, 메이크업은 어떻게 자기가 하는 거고 한 20만 원 정도로 정해요 즘에 비싸단 말이야 아, 20만 원을 정해서 이걸로 살수 있는 아이템들을 나는 민규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템들을 사는 거야 너네도 아... 각자 정해져 있는 걸 리폼도 해도 되고 어. 뭐 어떻게 해도 되고 상관없고 그냥 내 스타일로 얘를 꾸며주는 건데 어, 괜찮다 얘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메이크업을 받고 어떤 머리를 해도 그냥 멋있게 찍는 거야, 그 날의 그 컨셉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사소한 인터뷰 같은 걸 넣고 어떻게 옷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넣고 해서 단편에 화보집을 내는 거죠 븐틴의 마이 어, 스타일 좋다 마이 스타일, 어. 좋다. 마이 스타일. 세7틴 스타, 스타일 y l 주실래요스타 e S t 타일 e e S style. S s t S e 다첫번 e 로서 t 이벌 e 억나시나요 e 바이벌 y S s t y S 트 땡땡도 있었고, t y l e S style. S s 데 이제 아이템이 있는 거죠? 우정 편지 e S style. S style. S style. S style. S style. S style. S style. S style. S 연극 아니에요, 연극? 아 연극하자는데 연기가 연극이었나요? 어 연극, 연극 채팅 연극, 연극. 어. 많은데 그냥 적어놓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 장면이 장면이 어. 다 의견이니까요 그렇죠, 이건 다 적어놓은 어,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어. 우리 어머니 음식이 확실합니다 아, 어, 이거 좋고 그 다음에 천하무적 세봉단, 게임 버스킹 버스, 버스 점킹이에요 어, 버스 점킹 그 다음에 어? 텔레파시. 텔레파시 세븐틴 좋아요. 스타일까지 아아 이렇게 열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 재밌겠는데요? 역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정말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나온 아, 것 너무 같아서 다양해서 큰일 났네요 진짜 이윤 차장으로서 정말 뿌듯합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같이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죠, 뭐 우리 지금 편집장님이 있었으면 이거 보너스 확실하게 아 나습니다 아, 아, 네네네, 편집장님!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보너스 주제라고합니다 아, 아, 좋습니다 혹시 좋습니다. 혹시 안, 바, 안 받아줄까 봐좀 걱정하시지 아, 네. 않으셨어요? 많이, 좀안좋아했요 <웃음> 괜찮습니다, 네, 귀여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네. 토픽 2까지 네.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예, 예, 되게 아. 많은 주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작년좀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즌보다 네. 확실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어. 시즌도 해볼게. 작년은 10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아까 오프닝 때 말했듯이 120까지 아이디어가 네. 나와야 되기 때문에 120까지요? 네. <웃음> 1몇 <110? 웃음> 개가 나왔잖아요. 제 토픽 3에서는 100개 이상. 네, 100개 이상이에요. 아.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2번 주제. 세 번째 주제에서는 좀더 많은 아이디어를 써. 알겠습니세 번째 예, 예. 주제 얘기해 주시죠. 세 번째 주제는 <웃음> 여러분들이 바쁘게... 아이디어를 진짜 포괄적으로 낼수 있는 주제입니다. 오, 자유롭게 말해 주시면 됩니다. <웃음> 아, 주제는 <그냥> 자유! 자유. <웃음> 생각 아, 나는 네. 거, 생각 나는 네. 거! 보봇님 지금 생각 나는 게 있대요. 무슨 게 디벨로서? 권석희 씨, 이번에 좀 바쁘니까 네, 7, 네, 103개 가셔야 되게 조그맣게 부탁드릴게요. 포인트 작게 하셔야 됩니다. 네, 보너님. 네, 그럼 저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니, 뭐전스카이다이빙이요 아, 스타이 다이브. 오이렇게 주제를 던져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거 그 이름을 민규의 고소공포증 탈출기. 아, 괜찮아요. 진짜 이들의 쫄보들의 탈출. 왜 어, 쫄보야. 어. 겁쟁이들의 어. 탈출. 아, 어, 그거 괜찮아요. 좋아요. u i 한 가능하면 그렇게 이렇게 하시죠. 본인이 두려운 걸 하나씩 만드는 거. 오, 좋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도전하는 두려움, 거죠 근데 쌤 제가 한번 해봤잖아요 난 그걸. 두려움도 오히려 노는 관심을 안 주는 거죠 한루 종일 나 관심 없어도 돼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아니 나 관심 없으면 항상 계산적으로 살아가지고 <웃음> 왜나 <나의> 사람을 <웃음> 계산적으로 안 줘요 다계산되는 거야 만약에 승관이 승관이는 말을 못하게 하고 어또 말해도 웃지 말아야 돼 우리가 한루 <웃음> 종일 재미가 없는 애가 되는 거야 우와. 나는 나 나는 약간 두려운 게 없어 아, 항상 각, 의욕 있게 행동해야 해. 디에잇. 벤티를 계속 해야 돼. D A. 멘트를 계속해야 돼. 제는. 아니 그러면 약간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차라리 역할을 좀 바꿔서 아, 컨셉을 하자 컨셉을 바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나겠다 어. 어. 아까 저희들끼리 사실 개인 인터뷰를 잠깐 잠깐 했잖아요. 체인지, 그래서 체인지. 말한 게 <웃음> <재밌겠다>. 멤버, <웃음> 체인지 괜찮아요. 어, 멤버 체인지 괜찮아. 멤버 체인지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야자 타임을 하면은 보통 1분에서 2분. 아지도 지금 오랜 차 아지도 야자 타면. 그렇게 좋아하는 내 말은 그런 야자 타임을 하자는 말이 아니라 야자 타임 안 해도 요즘 반말 잘 하지 않나. 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뭐. 걸 하자는 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 그게 아니라. 어. 멤버를 역할극을 하면은 그 나이도 똑같이 바꾸는 거야. 어. 아, 당연하지. 아, 그타이말 그 사람이 되는 거야. 아, 행동을 다 하자. 그 맞아. 멤버 괜찮 스타일. 아, 일부러. 스타일 괜찮다. 일부러 그냥. 내 명호면은 이렇게 앉아있어갖고 그냥. 앉아있는 거 어. 앉아있는 거야. 와인 돌리면서. 와인 돌리면서. 아, 그리고 장훈이 봐야 그래, 그래. 돼. 장옷입 봐야 돼. 그거. 아니, 아니, 아 그, 호텔 가운데 가고. 근데 녹화할 때는 자꾸 막 내가 저런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안 돼. 그냥. 웃겨도 돼. 아, 진짜 저렇게. 어이없어도. 재밌다, 재밌다.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내가 호시 걸리면 갑자기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리고 게임, 만약에 디벤. 정말 억울하다 이러면은 뭐 물총 한대 맞고 다시 그걸 말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물총은 뭐 해야 되의 디벨롭 야 디벨러. 저건 아니자면 물총 확 날라오는 거죠 어, 이렇게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좋은데? 어, 좋은데? 멤버 체인지 멤버 체인지 멤버 체인지, 어. 멤버 체인지 어. 어. 또 호시가 하고 싶은 거 있었잖아요 어? 저요? 어떤거죠? 저는 글쎄요. 글쎄요. 글쎄요. 글쎄요 글쎄요 글쎄요 이게 저는 우리가 <웃음> 또 작년 3월에 우리끼리 아이디어를 냈었어 아, 어. 음. 그래서 뭐한 것도 있지만 당장가면 제가 한 것도 있지만 어, 룰렛 인생도 못했었고 원우꺼의 아, 아, D.R.I.P D.R.I.P가 뭐예요? 또뭐 못했었고 고백 세븐 너를 다 알고 싶어 드레그! 뭐 SVT 허빗 어, 맞네요 이런 거를 우리끼리 또 여기에서 더 얘기를 이거 아직 못했잖아 그래 여기에서 더 디벨롭을 시킬 수 있으면 시키고 못 시킬 것 같으면 아까 120까지 그 아이디얼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가 편집장님과 얘기를 통해서 거기서 선별하는 선별을 걸로. 하는 새로운 걸를좀 어, 내보자. 음, 그렇죠, 내보자 음, 한번. 그니까 드립 드립은 얘기 들으니까 약간 어, 어. 그 뭔가 하나의 그 주제로 하기는 생각이 안드는데 하나의 코너로 드립으로만 얘기를 하는 계속 하면. 치는 어, 거야. 아 드립 말이 안 되는 걸로 계속 치는데 음. 거기서 어? 이렇게 뭔가 당황을 하면 지는 거지. 좋다, 어, 좋다. 어, 것러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되는 게 없는 거지. <목소리> 말이 안 되게. 왜, 왜 말이 안 되는 건지 이게? 그럼 손은 마리, 아, 말이 안 되는데 가 양이 손을,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말 그게 꽃개 종류라며 마리안 마리안게 아니까 영역되기 말고 마리안되게 아니었어. 야. 몇 명은? <웃음> <했는가? 웃음> 어, <웃음> 1대 물총인 거야! 뭐? 1대 물총인 거야! 알겠지? 아 말이 안되는연영 땡기 재밌었어 이런 식의 말이 안 되게 이거 어떻게 다들 괜찮으신 건가요? 이게 모든 게 아이디어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그 작년에 나왔던 었 세븐틴 서바이벌 거. 그 서바이벌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서 아, 이 서바이벌이 감사합니다. 진짜 총이 될 수도 있고 <웃음> 써바... 이런 드립, 서바이벌 드립이 될수 있고 수능도 서바이벌이 될수 있고 지식 능력하고 이런 거 나도 게임 하나 아이디어가 있는데 연습생 때 우리가 편의점을 굉장히 많이 갔잖아 편의점 있는 제품하고 그리고 재료들 가격 맞추기. 음 어, 어. 그래서 이긴 사람은 상품. 그리고 또 어떤 주제의 특별한 코너로 어, 같이 코너랑 들어가야겠다. 코너로, 어, 코너로. 어, 코너로. 아니면 진짜 그냥 우리가 다 검진 상태에서 음식을 시킨 다음에 얼마인지 맞추는 사람이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야. 아니면 홍카에 어, 가장 가깝게. 어. 어. 어, 그 아니면 뭐 OX 정해가지고 이거의 뭐 가격은 육천 원이다. 이래서 오가 맞으면 이제 이삼점 먹는 거지. 원래 이런 복불복이 진짜 재밌는 맞아. 거야. 맞아. 나는 그래서 좀 예전에 만 원의 행복 알지. 진짜 절약정신을 제대로 가서 한번 아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액티비한 것들을 좀 액티비하지 않은 것보다 많이 안 했잖아 응.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이 봤을때 꼬리잡기라던가 어. 뭐 액티비티 한거 자유형! 지금 주제가 자유잖아요 토픽이 음. 진짜로 자유. 오자마자 자유롭게 우리가 방송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럼 재밌을 음.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티티 티티도 <웃음> 그렇게 해서 잠자리 <잠잠잠> 장구러 <웃음> 다니고. 그럼 매일 갈수도 있어요. 아직 방영이 된 건가 안된 돌라이 방영 된 건가? 네, 내가 방영이 안된 돌라이가 어, 있는데 <웃음> 그런 뭔가 추리극. 어어 어, 추리 게임. 어, 추리. 철역 홈즈가 되는. 거야? 탐정. 탐정. 이 되는 거야 한 어, 명. 이 음. 그래서 어떤 공간 안에서 어떤 사건 하나가 발생을 오, 하고. 좋아 좋아 좋 크라임 전투 발시 어. 마피아라면 마피아지만 그게 탐정 버전으로 바뀌는 거지. 잠깐. 어, 어, 이거 어때? 추리극으로 사건 해결하고 캐도루팡 응. 있고. 캐도루팡이야 아우 그럼. 반동별 이거 어때? 도서관에 가서 지정된 책을 찾는 거야. 지정된 책이 뭔 말이야? 어려울까 그게? 검색 없이. 뉴뉴에 가서. 가서 찾아서. <웃음> 아니야. 근데 좋은 그래. 어, 좋은 아이디어야. 뭐 예를 들면 그거를 다른 걸로 할수 있지. 뭐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라든가 음. 실제로. 야진제로야 야, 티끌 모아 태산하 해볼래? 티끌 한 모어 보자. 나 믿는 두에 발등 찍히고 싶다. 나나 <웃음> 하나 나 하나 생각났어 하나. 그 사실 그 한국에서 마라 요원 하기 전에 내가 먹었잖아 음식에서 많이. <웃음> 음. 멤버들 약간 평소에 상상할 수 없는 음식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 맛있는 음식 먹기 약간. 약간 옛날에 옛날에 만들자 이옛날 어, 감자튀김이랑 그 아이스크림 찍어서 먹는 거 약간 이제 알는데 근데 옛날에 먹기 전에 그거 안 맛이 어, 없, 어 말이 안될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있잖아 특한 조합을 알려주면 된다? 형 옛날에 그 치킨 아이스크림 그렇게 치킨을, 그렇게 치킨을 찍어 먹는 거 진짜 맛있다니까 그렇지. 아니면 우리가 <웃음> <찍어> 음식을 <웃음> <웃음> 아이스크림을 찍어 음식. 내가 아는 거 중에서 하나 그 아이스크림이랑 그 고추기름 먹는 거 사실 생각보다 맛있어 아이스크림이랑 고추기름 그 어, 그, 신선하다. 그, 비벼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승관이야. 야, 아이스크림을 비벼서 먹면 진짜 지 않아? 어. 아니, 먹어봐, 진짜. 야, 그거 어때? 요즘에 방탈집 많이 하잖아. 어. 방탈출을 두 팀으로 나눠서 해결을 하는거지 똑같은 어, 문제를 그것도 두고 재밌겠다. 아, 먼저 탈출하는 사람이 어, 이 먼저 거. 탈출하는 사람이 이기는거같이 어, 이기는 이제 그런식의 근데 이제 그 방탈출 정말 글라스 이게그지그 그거는 이제 우리 감독님이 만들어주시는거고 <웃음> 나도 옛날에 어, 그거 해보고 싶어서 그 방탈출에서 그 약간 귀신같은거 약간 그런, 그런 사람 약간 귀신 만들고 나서 축적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과 다른 사람 하는거 아니고 내가 하면 재밌는거 같아 어. 어. 내가, 준이가 좀비가 어. 되는거지 어, 네, 준이가 정... 그러면 은 어. 이제부터 세븐틴 귀신을 해 그래서 근데 멤버들 좀비 게임 괜찮겠 좀비 어 좀비 게임 재밌겠다. 세명중한 명이 좀비가 되는 거야. 아니면 놀이동산 가서 순박국지를 하는 거야. 음. 근데 내가 만약 두 명을 잡았어. 어. 두 명이가 제일 타기 싫어하는 놀이기구 하나 태운 거죠. 짐. 오, 오 재밌다. 그 거기서 여기서 이제 라면을 먹는 거지. 그거잖아, 어? 짜장면 먹는 짜장면, 짜장면 어, 어, 식은 짜장면을 먹는 거잖아 어, 어, 어, 어, 맛있겠다 우리 진짜 매니저 없이 진짜 멤버가 멤버 매니저 해주자 전참 시차로 진짜, 진짜. 재밌는 거 이게 될밌을거 같은데 일단 어, 운전을 할줄 알아야 될거아니까 어. 그러니까 운전을 할줄 알아야 되잖아 어, 운전 나는 순간이 매니저 하고 운전 아, 못하면 택시 타고 갔다 오는 거지 어, 자전거 하나 대, 될까요? 그럼 그러면 그러면 일단 팀워크 아, 정한 씨 정한 씨 알겠습니다 뒤에 태우고 둘게요 아니면 내년 3월 3일에 삼겹살 데이잖아 삼겹살 투어 하자 어, 그것도, 그것도 좋아 발렌타인데빼빼로리다 어. 다, 사람들이 챙겨 맞아 맞아 삼겹살, 삼겹살 중에 아무도 안 챙겨 굉장히 속상했어요 <웃음> <웃음> 같이 먹으러 가자 아니, 형! 근데. 우리, 나는 생각나는 특정 멤버가 호시 형인데 호시 형이 초록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 호시? 그래? 호시 형 그래? 초록색을, 초록색을 좋아해, 좋아해. 나 초록색 좋아 해 D 이초록색 좋아한 거아니가 초록색, 좋아 그러니까 형이 좋아해? 어, D 에였어 어? 그러면 <웃음> 특정 멤버로 바서 Daeit은 자연인이다. 근데 이거랑 록색이랑뭔상관이야 아니 이런 거 없어? 멤버들끼리 만약에 나 하면은 내가 꼭 해봤으면 하는 거. 해봤으면 하는 거. 응. 너네 생각해서 내가 진짜 해봤으면 하는 거. 스카이다이빙? 그, 예를 들어서 어. 그렇게. 아. 그러니까 도겸이야. 해봤으면 무서운 하는 거. 무서운지까지. 한 명씩 말해 봐. 이거를 그거를 멤버들이 생각하면 내가 진짜 못할것 같은 거를 난 도전하는 오, 거지. 오, 재밌겠다. 나 아, 어. 어. 어. 버즈 점프 진짜 못해. 난난 승관이 아, 그 고대문 알바 한 번. 오. 못할 것 같아. 못하겠어. 되게 재밌어. 어머야 나 해보고, 해보고 싶어. 승관이 붕어빵 한번 팔아보세요. 어, 부웅어빵 부웅어빵 부웅어빵 부웅어빵 부웅어빵 부웅어빵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는 나중에 사장님이 돼서 부사장이네 옛날에 무슨 반장이었어도 부반장이었어 부사장 회장이더러 부회장이고 <웃음> 준영뭐 할까? 뭘, 하루 동안 장난 안 쳐보기 <웃음> 명상! 명상하러 가 산속에 가서 수명을 가 산속에 가서 <웃음> 폭포 폭포 야, 맞으면서 야 그거 나 가져갈래 <웃음> 원우, 형은, 원우, 원우 형은 원우 형은 원우 요가 야. 야. 너는 <웃음> 야, 멤버들의 추천으로 한 명씩 가가지고 무언가를 뭐 한번 한 어, 근데, 어, 근데 어, 뻔한 거 말고 진짜 어, 색다른, 거. 어, 요가 색다른 어. 거. 요가 색다른 거. 어. 번논이 어. <웃음> 서예 어때? 서예. 서예. <웃음> <웃음> <웃음>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려, 나름. 너무 잘 아, 어울려. DA팀은 d a 은 자연이 다 하자니까. 어. <웃음> 어. 진짜 하고 싶어. 어. <웃음> 어. <웃음> 형이 지금 들었을 때표정관리가안 되는 거를 해야 돼. 어, 그런 거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요가 같은거 어. 얘가 얘가 d a 한테 진짜 안 입은 옷을 입힌다든지 슈아 형뭐 없나? 슈아 조슈아, 한라산 등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너무 너무 좋은데 우지 형 너무 해보고 싶어 우지 그 동대문에서 그 약간 모르는 사람한테 약간 추운 날 약간 여기 폰 주는 거 우지 형아 우지 형 우지 프리어 그 해리 우지 형 프리 형우 아니, 네, 면이 이거는 제 자신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니존엄성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수능 시험니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유번에해보적 아, 있어. <웃음> 어튜브가 아, 어, 아, 유튜브가 유튜브유튜유튜브콜유튜브때 유튜브가 유죠 먹방하면 안 돼? 어, ASMR 이렇가해가지고 어, 나... 아, 아, 이래야 되겠다 형마가 <웃음> 리틀 텔레비전 있는 것처럼 마유 리틀 유튜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오늘, <웃음> 오늘 너는 아는 오늘 안 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근데, 근데, 아니, 진우, 유튜브가 어, 그러니까. 있는데 왜 또... 유튜브 아, 어. 어. 아니, 뭐야? 들어봐봐 아. 텔레비전 있으면 은 개인 콘텐츠 이런 식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어. 유튜브도 그런 비슷하게 하는데 뭐 먹방, ASMR 이런 코너를 하나씩 맞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고. 하면 너무 대게 가볍게 훑고만 올것 같아가지고 어, 나그거도 예전에 뭐, 뭐, 뭐. 하고 싶은 하나 있었뭐뭐 뭐, 뭐. 애들 다 같이 브레이킹 배운 거야 와... 어, 재밌을 것 같은데? 같이 브레이킹 배우고 그리고 이제... 다비봐에 되는데, 우리 오, 오, 진짜 큰프로젝트겠다 어, 아니면 더큰거 많으면 내 구간 가서 같이 무수한 말 <웃음> 네, 이렇게 정말 많은 아이디어 <웃음> 들어봤습니다 <그렇긴> <웃음> 거의 한 120까지 넘은 것 같은데 네, 네. 네. 아쉽네요 어떻게 뭐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들 굉장히 많을 텐데 아, 그거는 네. 이제 저희 권석이랑 편집장님이랑 저 차장이 그 네, 얘기를 겁니까? 하고 네. 네, 우리 사원들에게 셀렉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까지 많은 아이디어 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하고요 네. 머리가 터질 것같아요 어, 일단 이렇게 멤버분들의 아, 좋은 아이디어 잘 받았지만 이게 다 실현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쵸? 왜냐면 멤버들의 분 스케줄상 뭐 그래서 아메리카노그 에스프레소처럼 그런 좋은 스디슨 그런 아이디어들만 쏙쏙 빼내서 아, <웃음> <한번> 쓰디쓴 아이디어로 <웃음> 고농축 고농축 쓴, 어. 쓴 아이디어를 한번 재미쓴 네. 아이디어를 약간 어떻게 진한 아이디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아, 우리 여러분 정말로 아, 감사드리고 예. 이거는 저희가 잘 정리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네, 앉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가서... 아이디어가 정말 네.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여러분 네. 2020년도 한 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아, 네. 네, 이제 밝았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 이렇게 하면서 원래 갑작스럽게 새해 인사를 하죠? 아, 일월달이에요? 어, 아 네, 알았어요 그냥 헷갈려요 캐럿분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 올해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어떤, 함께. 어떤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고잉 세븐틴과 함께 즐거운 한 해가 되야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행복한 행복한 한 해, 호 권석이 씨는? 사랑해 어, 알겠습니다, 그걸. 우리 모두 사랑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 아주 나이스! 뭐지? 이 낯선 현장 처음 와보는 이곳 <웃음> 네? 1월호의 주인공 아 메인 주인공 <웃음>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이돌 막 한두세개낸것 같은데, 뭐 2020이라는 그묶꽃 더블로 가라는 주제를 맞죠? 아시잖아요. 맞죠? 네. 맞죠? 2020이요? 어... 일단 2020년에 시작이니까 좀 프레쉬하고 좀 신선한 같은 뜻이죠? 프레쉬하고 신선한데, 네. 좀 프레쉬한 시작이 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네, 2020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실, 그, 뭐 딱히 뭘, 정한 게 아니어서, 그냥, 딱 주제만 냈잖아요, 그때. 그래서, 아, 약간 제가, 어, 멤버들의, 그럼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할수 있는. See you soon.